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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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인태할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사를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들였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암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윈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환랑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씀해 볼까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사람들에게는 간혹 눈이 보이는 것이나 혹안 보이는 것이나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또 가려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힘으로서의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게 하 했고 아벨로 하여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곧 이신칭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불에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용사들 그 모든 자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능력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있고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3 9절에 말입니다. 그 받지 못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고 하겠지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은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칼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오늘도 히브리서 11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추원합니다